미술랑 안녕하세요. 한국의 모든 술을 사랑하는 미사장의 피카체와 콩입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음. 자기 소개해 주세요. 막걸리를 좋아하는 연빈나리입니다. 언니가 먹은 술 중에 제일 인상 깊었거나 특이했던 술 하나 알려해줘술 어, 마시면 기억이 잘안 나요. <웃음> 오늘 맞아, 우리 크리스마스 특집 아, 그래 a s c h r i s t m 스 s Christmas. Christmas. c h r 스마 t m a 있을 h 같아 트리 m a s Christmas. Christmas. c h r 스 s 가 m a s Christmas. c h r i s t m a <웃음> <웃음> 막걸리로 해서 막쇼로 만들 거요 이름이 조금 근데 제발 거기에다 시나몬 스틱 안 넣는다고 해요 넣을 <웃음> <놀> 건데?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저희가 두 가지 종류를 할 거예요. 약밥 맛이데 약밥. 약밥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그 저희 두 가지 종류로 할 건데요. 하나는 약간 말드한 버전으로 조금 더 한국적인 버전으로 진짜 청이랑 대추 넣고 한번 끓여 볼 거고요. 음. 하나는 뱅쇼 넣는 재료들이랑 음. 와인 대신 막걸리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? 갑시다. <웃음> 제조, 제조 부어주세요. 이거. 나왜 이렇게 불안해? 뭣도 <웃음> 뭐 모르는 애들이 불장난 것 같아? <웃음> 어치너 어, 어, 신나는 <웃음> <나> 너무 신나는데? 다 붙는 거야? 다 붙지 그럼 남겨서 뭐해? 이게 달아가지고 막걸리가 우리마을이 그러니까. 많이, 많이 넣으면 너무 네. 상큼한 정도! 우주에 의해서 오우 선 소리 아, 이렇게 수맛이 아, 아, 충분히 날까? 내의 복은 감각이 저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<웃음> <진짜>? <웃음> 어. 맛있을 것 같은데? 나만 그런가 그리고 요새 저것만 넣어서 맛이 나? 그러니까요 좀더 넣을까요? 원 스푼은 반한 어. 스푼 반? 응. 큰한 스푼 반이네? <웃음> 난안 불안했는데 언니가 불안해하니까 불안해지고 있어. 내가 요즘 되게 불안해. <웃음> <좋아>. 지금 본인의 삶을 막관리에 출연하고 있어. 저렇게 어. <웃음> 섞여서 무슨 내맞다니고내맞다니고 음, 맛있다! 기다린다. 야! 나이 크리스마스! <웃음> <웃음> 뜨거워! 음 뜨거워. 아, 따끈따끈해. 음. 이거 카페 메뉴로 좋겠다. 그죠? 음. 차 느낌으로. 부드러운 음. 은은이 나요. 음. 되게 부드러워. 이강주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웬만한 차보다 낫다. 할리스 부피 같은 데서 파는 거. 그런 것 거. 같아요. 음. 약간 전통 찻집에서 그냥 파는 음. 차 같지 않아요? 응. 음. 미션 맛이 나는 건가? 왜 이렇게 부드럽지, 근데? 원래 이... 느린 마을이라 그런가? 괜찮네. 뿌산이 죽잖아요. 음. 그래서 또 이게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. 음, 맞네요 이건 아스파타 많 쓰는 막걸리네 음, 무 아스파타 아스파타 쓰는 막걸리로는 만들면 안돼요 왜요? 아스파타 열을가하면 사라져요 아단맛 아, 없어지는구나 음, 음, 그렇구나 뱅쇼하면 음. 은 마인이 좀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설탕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, 음. 근데 막걸리를 한, 이, 하면은 막걸리가 이게 또 달기 때문에 많이 굳이 청구를 안해도 되는 거. 같아요 아우 좋다 잘 들어가네? 응. 음. 아까도 내가 이사를 할 거라고 <웃음> 엄청 우리한테 뭐라고 해놓고 <웃음> 술을 생각했죠. 차를 생각한 게아니었지 근데 나는 이거 마시면서 드는 생각이 유자랑 배추가 감기 걸리 먹잖아요. 술생각나는데뭐 감기 때문에 마실 때 그때 이거 해서 마시면 될것 같아. 그렇지, <웃음> 그렇지. 왜? 뭐 마셔야 때? 뭘그치치 아니 왜? <웃음> 독일에 예거 예고, 예거맛있어도 원래는 약이었잖아. 그럼 먹지 마뭐 그런 거. <웃음> 응. 밖에서 추울 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긴. 아깨약 응. 앞에 그거 응. 있었으면 겠다그 바로. <웃음> 어디 여기. 바로. 여 <요기>. 바로. <웃음> 바로. <웃음> 바로. <웃음> <진짜>? 바로. 미니 하루 <웃음> 아 <바로. 웃음> 근데 진짜 몸이 따뜻해진다. <웃음> 덥죠. 응. <웃음> 저거 히터를 좀 빼야 될것 같아. 아, 나 진짜 추워. 근데 그냥 꺼도 될것 같아. 이리로 <웃음> 잖자 더워. 이제 깨끗하게 쓱쓱 다 마셨네요. 한방인데 그렇지? 어, 금방이한 병인데 금방 마셨네. 한 병이니까 금방 마셨지 뭐. 한병에 소주 한 잔. <웃음> 음, 이거는 겨울만 마셔야겠다. 진짜. 맛있다. 음. 남편이 막걸리밖에 안 마시는데. 이거 만들어줘요. 진짜? 음. 할까요? 두 번째. 좋아요. 또. 언니 갑자기 이제 아. 조금 더홍수잡으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번에는 뱅쇼를 그 이제 유럽에서 만드는 뱅쇼 향신료를 막걸리에 첨가해가지고 같이 끓여서 만들 건데 한강주조에서 11도짜리 막걸리가 나왔어요 이거랑 근데 이거랑 이거는 저희가 미리 한 6도짜리 응. 언니는 막맛 맛보세요 네 맛보세요 11도 약간 꼴쭉하죠 응, 음, 엄청 꼴쭉하니 응. 꼴쭉해서 이게 500ml거든요? 그래서 이거 500ml랑 6도짜리를 한 250ml? 섞어가지고 마셨대요? 음. 엄청 진하네요 그죠? 좀더 와인이랑 가까운 도스라가지고쌀 갈아서 넣어가지고 나루 막걸리가 좀 과일 향이 풍부하고 단맛이 진해가지고 뱅쇼 음. 로 만들기 약간 좋겠다 싶어서 이걸로 골랐거든요. 역 시제 묻죠? 갑시지난 얘가 더 좋아요. 나도. <웃음> <웃음> 자, 만들어. 들어갈게요. 갑시다. 음 맛있어 어, 맛있어 이거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아까 한 숟가락 마실 때는 이렇게 맛있다는 걸못 느꼈는데 이확오르데 네, 너무, <웃음> 너무 맛있는데? 세죠? 네 엄청 센데요? 너무 맛있는데? 이게 너무 맛있어요 아까 그거보다 좀더 맛있어요 아까 그거는 약간 따뜻하고 뭔가 감싸주는 느낌이었다면 음. 이거는 뭔가 안에서 이렇게 뭐라지? 확 몰라? 어, 해물칼국수를 먹던 느낌으로 이단하게 <웃음> <해물어. 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진한 음. 아까 그거는 따뜻한 실내에서 마실 주는차 같은 느고 어. 이거는 밖에서 음. 추위와 싸우면서 아, 진짜 맛있다 이거 음, 음. 이거는 팔아야 된다 진짜 <웃음> <웃음> 어디 나루 마카리라는 거 진짜 맛있네요 내 음. 이거 그저께 이 레시피 그대로 느린 말로 했거든요? 그것도 음. 맛있었는데 이게 훨씬 더 맛있어 상큼하고 향신료들 맛 때문에 되게 복합적인 진짜 연말 맛! 맞아. 연말의 맛! <웃음> 12월의 음. 맛이다 이거 이것이야말로 한국적인 크리스마스 아니에요? 어. 이거 한 다섯 잔 마시면은 마시면은 진짜 달달거같아 다섯 응. <웃음> 잔이나 마시면은 <웃음> 너무 비싼가요? 그쵸 다섯 잔이면은 이거 한두병한병 2병, 2병, 반? 7 5 0 m l 면 다섯 잔 나오지 않아? 이거 한냄비면 다섯 잔 나오지 않을까? 음, 그러면은 18,000원에 소주조금에 향신료 2만원이네 한 냄비네 한 냄비. 뭔가가 <웃음> 비싼 비싼 맹주 아이만원까지안 나오겠다 그렇지 그래도 향신료만 응. 5천원 정도? 아 5천원 5천 원. 그래도 비싸네 짠짠아 우리가 안주도 응. 여기에 맞는 맛동산과 너츠 크리스마스 안주 너츠 맛동산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오렌지 먹으이겨야지 음, 술집갈 음, 필요가 없네 물다 음. 음, 있어 오. 어 근데 흥곤다 근데 이게 다니까 이게 약간 고소한 안주랑 잘 어울린다 음. <웃음> 오렌지 입 드시는 거예요? 주비 <웃음> <웃음> <집이> 나와요 <웃음> 배가 엄청 부르네. 그죠 되게 포만감이 음. 들죠? 약간 껄쭉해서 그런가? 깔끔한 것도 있는 것 같잖아. 뱅쇼치고는. 음. 뭐 와인은 되게 음. 복전미만와인향이 음. 많이 섞이는데 음. 이거는 감기에 뭐가 좋냐고 하면 이게 더 좋아요. 아 그쵸. 음, 느낌은. 맞아맞아. 음. 맞아. 음. 더 간단한 느낌. 뱅쇼는 가래를 더 만들어요. <웃음> 더러워. <웃음> 안 그래. <웃음> <웃음> 뱅쇼가 약간 끝에 계속 차에 남는 맛이 있잖아요. 포도 주스 마셨을 때 가래 만드는 그느낌이 아~~, 아 이해가 됐다 음. 근데 확실히 아 나루는 대화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<웃음> 맛있고. 좋은 술이다. 음. 응. 뭐라고 이름 뭐라고 하지? 유자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너무 지쳐서 그냥 자고 싶은데 잠은 안올때 그때 딱 마시면 좋을 것 같아. 막쇼. 이스 막쇼 막쇼 근데 너무 이름이 이상한.. 한국어로 들어서 그런 게 이상하지 않아? 근데 이게 뱅쇼가 이름을 우리가 한국에서 뱅쇼라고 하자는 땅은 이름이나 짬 영어는 mouth wine 그치 독거는 프랑스어로 바리 아니야? 프랑스어로 바인 따뜻한 와인 뱅이 프랑스어로 와인 그럼 맞네? 그럼 막쇼 맞네 근데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아? 쇼가 무슨 뜻이에요? 따뜻한 그럼 막쇼 맞네 아, 막걸리 따뜻한 망이 음. 어, <목소리> 막걸리 망이 막걸리 망이 걸이 엄마 엄마 엄마 막다마다마 깠다 엄마 깠글루마인이와마이와인마고이 엄마 깠다 마 깠다 엄마 깠다 엄마 막걸리마데아 엄마 막걸 엄마 깠다 엄마 깠다 엄마 깠다 엄마 깠다 엄마 깠다 엄마 깠다 엄마 깠다 엄마 깠다 마 글루걸리 g u 걸리그 mild gully mild g u l 걸리 mild <웃음> g <말드> 걸리 l 걸리 i l d mild g u l 걸리 mild m i l 온 걸리. l l y mild mild mild 걸리 l d mild 인기걸리 s 걸어 어떻게 r e a 야지 c 평 어땠어요? <웃음> 처음엔 이런 미친 사람들이다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어때? <웃음> 분명히 좋은 인인을버린다생생할 h t i 지 not t h 에서 e i 에서 인기를 끌 e r e 발 m n 이렇게도 안돼 e I'm n o 은 t 은 e r e I'm not t 종 e r e I'm <웃음> 미술왕. 자 이제 제대로 술을 마십시다.